다요 달달 무슨 달제구랑같이 둥근 달 안녕하세요 월라신당의월라이기씨입니다 오라 반갑습니다. 밝으시네요. <웃음> 선생님 저희가 예전에 응. 박수홍씨 응. 영상을 찍었잖아요. 중화 보는거? 예. 네. 응. 그거 반응이 좀 어땠어요? 반응? 몰라, 되게 댓글도 많이 달렸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진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볼 시간이 없어. <웃음> 어. <웃음> 바쁘세요. 어, 근데 내가 봤는데, 그게 알고리즘으로 뛰거든? 근데 조금 내정사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음, 마음? 음, 어, 그런 게 조금 좀 특별한 것같아 <웃음> 그때는 사실 궁합만 <중안만 웃음> 봤어요. <웃음> 근데 지금 음. 박성호 씨가 친형하고 <웃음> 싸우고 있어요. 본인 친형? 음, 친형이 응, 친형이 10년간 응. 6 1억이나 100년이. 행령이... 61억? 아, 맞말 많이 해볼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응. 어떻게 될지. 응. 뭐, 당연히 뭐, 박성 씨가 조금 더 유리하면 맞는데, 응.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지. 좀 응. 선생님, 애동 선생님이나 뭐, 여쭤보고 싶어서 응.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응. 알겠어.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 방향을 궁금하다는 거지? 네네. 네네네. 응. 아우, 어, 되게 답답해 되게 오래 갈것 같아. 어, 아, 그래. 어. 되게 오래 갈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박성 씨가 조금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때도 그랬듯이, 멘탈 관리를 조금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들려. 음. 이, 지금 형이 뭐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형이 조금 야비한 게 밑에 깔렸다. 야. 그래서 본인이 심적으로 힘들리, 마음적으로 힘들리. 오. 어. 괜히 그거 있잖아. 막마쥐 밟은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야. 막상막하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 겨를 봤을때는 달걀이 두부를 치는 격이다. 누가 달걀이? 형이. 아... 달걀이고 박성이 두부야. 그럼 누가 센거죠?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는 형이 더 세지. 어... 그래서 두부가 조금 어? 뭉거지지 않게 조금 음... 본인이 뭉그러지지 않게 요거 강단만 잡고 가면은 음... 비율적으로는 박수홍씨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 음, 어. 박수홍씨가 지금 주장하는 그 주장은 음. 100% 다 맞는 얘기야요어 맞아. 아 진짜 어, 맞아. 형이 약간.. 어, 어. 그렇게... 맞고 오히려 이게 형 자체에서 자기가 또 꺼낼 게 계속 나오는 거지. 음. 조금 사람을 건드는 시 음. 그래서 박수홍씨 뒷목 잡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 어. 아 건강적으로 어어 어, 쓰러질 와. 수 있는 아, 어. 아 진짜 그 정도로 어, 시신할 수 있다 뭐이 소리가 나와 어. 그래서 반드시 그 사건을 해결할 때는 이 박수홍 씨가 조금 마음 적인 거는 다 진짜 내려놓고 음. 이성적인 판단을 가져야 된다 음. 절대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본인이 이기지 못해 음. 이 사람 장난 아니야 음. 어. 그러면 이게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송씨가이 형을 용서는 해 줄까요? 용서 안 해. 어 부모는 용서해도 형은 용서 안 한다 소리가 나오고 음. 지금 되게 독기를 뿜고 개심한게 들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자기 몸을 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그래서 건강 심리 쪽으로 되게 잘 다독이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박송씨 쓰러져. 아 그래요? 어, 어. 아, 그 정도로 음. 자, 걱정되네. 음. 이 지금 10년 동안 사실 응. 이60매억 정도를 횡령을 했는데 응. 더 있어. 아, 어60 그거 다가 아니야. 아. 어. 더 많이 응. 챙겼다 그래.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응.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어떤? 이,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서 언론에서 응. 아니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횡령을 했는데 몰랐냐 그거를 그게 가능한 일이냐. 왜냐면 응. 나박성씨가 어린, 10년 저희도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진짜 몰랐나 고 궁금해. 어! 가능해. 왜냐면은, 아, 박성씨 같은 경우는, 거기 실물을 다 맡겨놓고, 일찍 오 말고, 음. 자기 사람 만나는 거나, 뭐, 바깥에더 신경을 많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음. 어, 안에서 새는지 몰랐다, 소리가 나. 아, 그래요. 어, 조금의 그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믿었던. 어, 근데, 좀 그런 거 있어. 혼자 계속 갔으면,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 어, 계속! 아 결혼 때문에? 어, 어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서 뭔가가 터졌기 때문에 음. 이 사람도 그거를 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듣고 음. 이렇게 네. 어 싹이 부유 씨의 씨앗이 더 커진 거지 아니었으면 얘는 평생 이렇게 살든지 어. 혼자 살든지 독거노인처럼 어. 가족이 있어도 어. 내가 쪽같이 못한 그... 내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음. 그런 운명이었다 근데 앞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밭을 확 갈아엎는 오. 어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어악실를 끊어내고 어 선을 찾기 위해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오. 한마디 말할게 급하게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 아. 그것만 조심해라. 넘어진다는 게 자기 활동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리고 자기가 심신이 버티지 못해서 음. 그런 게 있잖아. 사람이 머리로는 이 사람이 남자 여자를 만나도 재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 음. 내 마음에서 다른 게 들어와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날라갔어. 음. 그러면 그 모든 게 가려지는 거야. 음. 그러니까는 강단을 잘 잡아야 돼. 이 보통이야. 지금 이형 같은 경우도 지금 어, 57세에 성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조금 기운이 좋다. 그래서 맞대응할 강냉이가 뛰어나. 또 우는 또 좋아요. 지 <웃음> 어, 어. <참> 진짜. 아. <웃음> 그래서 그 둘을 놓고 온기를 봤을 때 박시, 박송씨가 조금 그래도 조금. 안 좋은. 그래서 버텨야 되는 그 수가 아 들었어. 그것만 겪고 나면 그래도 결실이 있다. 진짜 이양 이렇게 판 거, 어, 진짜 삽안 부러지게 삽질 잘 해가지고 어, 나의 기둥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 아내 바람이 이거 부탁이야. 아유, 어. 진짜 어. 그런 거고 좀 조심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분이 뭔가 박성 씨한테는 인생에 뭔가 좀 이세를 좀 바꿔줄 수 어, 있는 여성이었 죽음의 문턱에서도 살릴 수 있는. 근데 음, 음. 결코 그 여자분도 지칠 수가 있다는 거지. 음. 어,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음. 지금 한참 안그냥 신혼이고 지금 한참 뭐 이세바라고 있더만. 음. 어, 나도 내 영상 찍고 네네. 보지. 내가 찍은 부분에서는 네네. 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네네네. 그럴 때 조금 어. 철리 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김다혜 씨도 조금 그 성격처럼 좀 평온하게 이겼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죽어가는 사람 살렸으면 한 사람과 인생이 한 사람과 인생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퀘스트를 깬다 치고 좀 즐겼으면 좋겠어. 어차피 내거 찾을 거. 음, 박수홍 씨 활동면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하던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할수 있을까요? 음, 음. 하면서 할 거야.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음. 엎어지면 그것도 못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고, 음. 이 사람 뭐 팔기도 할것 같아. 어, 쇼핑이나 음. 뭐 음식을 판다든지 뭐 음. 제품을 팔아서 그쪽으로도 부수입이 있을 것 같아. 어, 선생님 되게 보면은 안타깝지 않아요? 이런 안타깝지. 가족과 어. 이런..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서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이거는 응. 그래서 가족과 이런 긍정관계가 안좋은거는 응. 좀 풀수도 있는건가요? 어, 풀수 있지. 어. 왜냐하면 그 가족과 뭐 화합이 안되는거를..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만약에 어, 5월 5일생이라고 치자. 네. 그러면은 내 나이에 5월 5일생 사람들은 다 무당이 될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는그집 줄도 있을 거고, 아마 뭐이 분, 이렇게 집안을 들려봤을 때, 이런 쪽에서도 없다고는 할수 없어. 빌던 할머니가 있었을 것 같고, 아주 욕심 많은, 재물탐이 많은 그런 대감님이 한분 계시다. 아, 어. 그렇구나. 이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남자들이 드세다. 박성우 씨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응,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왕 칼 뽑은 거 뭐라도 썰고 끝맺음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 얘기할게. 이건 내 인간에서 나오는 말이야. 음. 어, 뭐가 내가 득도 중요하지만 실도 중요해. 그래도 같은 피줄이고 같은 DNA를 DNA를 가지고. 있는지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다한 득을 챙기려다가 이렇게 상대방을 할키다 보면은 할키는 거 당연하지 자기도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욕공 당할 수 있다. 이것만 명심하고 강단 잘 잡고 멘탈 잘 챙기고 서로 서로 둘이잖아 이제 둘 됐잖아. 그러니까 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